<웃음> 야얼굴이다잘리마너 <웃음> 내일로 갈까? 좋아요. 아니 그럼 너 오른손으로 이렇게 찍어야지. 응. 다시 갈까? <웃음> 네 저희 오늘 어지 저희 오늘 멀쩡히 학시 그렇지, 학식 해가지고 어, 어, 저희 1교시만딱 하고 끝나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 아닌 여유를 즐기러 오락실 가고 있어. 문화생활. 네 문화생활이라고 아직 <웃음> 그렇지. 태연이랑 저 이제 저는 같은 학년입니다. <웃음> 네, 이제 둘다 제가 이학이됐요 네, 제가 데뷔 준비 때문에 1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태연이랑 저랑 다행히도 같이 졸업할 것 같아요. 네 좋아. 아 게임 아니다. 진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 너무 오랜만인데? 음료수 내기. 어. 너한테 있어?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왜이렇 <여기> 잘해? 연습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연습했어? 진짜 알겠 먹고 싶은 걸로. 나의 완성이다. 이제 뭐 하러 갈까? 아까 봐뒀던 거. 형이 눈독 들였던 거. 어? 그거. 어? 형이 네번 뽑았던 거. 네번 네. 네 뽑아? 아, 이거? 네, 이거 칼 뽑아줘요. 아, 이것도 쉽지. 하! 오! 오! <웃음> 뭐야? <웃음> 왜 이렇게 잘해? <웃음>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웃음> 아, 우리 카이 선누라 뽑았다. 아, 이게 좋은데? 우리 이거 해볼래? 좋아요. 태현이 앉아봐. <웃음> 아, 아, 잠시만. 예색, 예색. 오케이, 오케이, 예스 됐어. 고! 준비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yeah. 또야, 우리 사진 찍을래? 좋아요. <웃음> 사진 찍으면서 앞에 있었거 입장. 눈이 보였으면 좋겠다 응? 바보야! 뭐라고 했잖아 안 돼, 안 돼. <웃음> 왜 이렇게 빨리 찍어요? <웃음> 어. 나왔어 나왔어! <웃음> 우리 사진 진짜 못 찍는다 <웃음> <웃음> 됐다. 이제 더 이상 못 보여준다. 된 건가? 가자. 안 돼. 야, 야 너가 운전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수 있다. 태연아, 올인 할수 있어. 달려 자신 없는 거는 먼저 미루는 거야 우리 막내이 펀치 기계 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세? 야왜 이렇게 세? 뭐, 야 878점이야 뭐, 한번더 올라올까? <웃음> 야 너무 센데? 야8 7 0 이거 아파? 원래 응. 안 아파요 어떻게 차야 돼? 세개아한 <웃음> 번도 안 해봤어 이거 <웃음> 잘하네 아하! 1 3점야 <웃음> 형이 저체를잘봐 이거 깨주세요 체류를 깨주세요 네 <웃음> 재밌구나 이것도 네. 멤버들 다데려왔셨으면 재밌겠다 네. 아마 수빈이 형이 한한 1020? 한 네. <웃음> 세 장소 <장치> 돌봐 <돌파. 웃음> <난 이렇게. 웃음> 게임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나 우리 네. 그치? 여기 있는 거다한거 같아 이제 <웃음> 이제 숙소 가야겠 네. 숙소로 갈까? 근데 오늘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네, 재밌게 놀았어 오랜만에 되게 노래도 하고 펀치 기계도 하고 인연도 뽑았잖아 맞아요 막물물 막물 쏘는 게임도 하고 해서 되게 재밌었다 우리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여기로 네. 보는 걸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아 여기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아침에 데려오자 멤버들 응. 네. 네. 아, 아침부터 깨워갖고 카가 아니라 카페라고 되어있었고, 연잎차가 메뉴에 있는 걸 봤어요. 맛있는 것도 팔고, 꽃집도 있고, 오락실, 오락실 라 카이 선물 한번 뽑아볼까요 카이 선물, 카이 선물. 사이가 좀 할만한 거 해볼까요? 굳쩌 않다. 윽. 윽. 윽. 지 못했어. 그래도 칼 선물 꼭 사주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지? 자, 저한테 동전이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아, 이이 강아지 친구들이 너무 칼이 취향 저격인데 괜찮아요. 모든 돈을 다. <웃음> 어, 어, 누나예요. 카인은 되게 한 분에 잘 뽑던데, 저는 카인이 재능이었어. 음, 아까보다 덜 추워졌지만 그래도 추워요.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지금 셀카봉을 다 잡고 있는 손을 위해서라도 장갑을 하나 사야겠어요 지나가다가 그런 데가 있으면 은옷 어 가게가 있는데 여기 뭔가 장갑이 있을 것 같아요 비니 제가 모자 또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데 적인 양말 오! 장갑 좋아요 하나 장만합시다 그래 결제는 안쪽에서 아드리겠습니다 오! 짱따자해 이쪽에 <웃음> 장갑 샀어요 장갑이 이렇게 줄이야양과점 그게 뭐지? 게 혼자 온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멤버들이 있었으면 재밌었겠다 어? 아까는 오리 봤는데 이번엔 거위네 거위 제가 오르던데 도착했어요 디저트를 되게 유명한 집이고요 단거 좋아한다고 말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앞에만 봐도 딸기 박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고 아, 아쉽다 아 아쉽지만 은 저희는 시간 관계상 다른 맛있는 집을 찾아보는 걸로 지금 아까 실패한 디저트, 디저트 가게를 뒤로 하고 다른 디저트 가게를 찾고 있어요. 찾았어요. 주실수 있나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을 거 같아 지고 네,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네. 지동 배랑 같이 받았어요. 아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턱률이어고 밖에서 다 보여요. 아, 빨리 먹고 싶어. 제가 아, 빨리 물려줬으면 좋겠다. 아 장갑 벗어도 되겠구나 양손이 프리에요 어? 예스 아이스크림이랑 딸기면 아이스크림, 그리고 앙버터라는 빵이에요. 맛있고 살찔 것 같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우유 맛 아이스크림 시키려다가 19루트가 눈에 띄어서 도전해봤는데 벌써 사람 도전을 해야 돼 아, 먹기 전에 사진 찍었어야 했는데 어, 아, 이런 다 먹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자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각 보기보다 저희 멤버들이 다 엄청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어 이제 또 다른데도 놀러 가야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깨물이든지도 깨물이 깨물이든지도 무리, 몰라 깨물이든지도 몰라 몰라 깨물이든지도 몰라 건너완봐요 no I got crown on my h e a d 머리, 머리 걸 i 해서걸속해서 h e 많 o u 보는 i 걸 l s o 나를 걸 e s o 나를 very mong, many p u l 머리 뿌리 nun. g i r 리 s 리 자세상 어. 느아이날머 초점 주어.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심장.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붐, 조대더왜 t h a 왜이리 wet. Sang, t h a 좀더 해볼게 랩 부분 네 n a <웃음> 상대, 주 에가 이른 안테 좀더 세상 대 중요 좀더이렇볼게한상 해볼게 가 이른 주 에가 이른 안테 주 에가 이이테른안이안이 좋은 거고오케이 네. 네. <웃음> 네. <웃음> mm. 어, 들려? 네오케이 음... 네. 끝처리와 약간 포트를 네. 네. 어. 어, 들어볼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브릿지에 네. 범규 파트를 거기 로우로 한 번만 그냥 원래대로 깔아줄 수 있나? 네있습니다 네. 네. 아, 좋은 것 같아 목이 약간 당긴 인것 같다 아 아닙니다 <웃음> 아니야? 아네 알겠어 음, 음, 네. 음, 음, 음. 음, 음. 한번 해볼게요 네 머리 목이 아프니까 <웃음> 아니야? 아, 아니, 아닙니다 <웃음> 싸 음정 아네 네. 머리 네. 더 하고 끝 처리 좀더싸 아. 퍼뜨려줘 네 네. 어 좋은 것 같아 앞부분 들어볼게요 네, 네. 어, 벌써 이거 들어보면은 저번에 녹음한거 들어보면은 거울 속에서 나를 멍하니 보는 너 거울 속에서 좀 늘어지잖아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울 속에서 일단 거울 속에서가 발음이 짧아진 건 좋은데 네. 그 발음이 짝 약간 뭉개진 느낌이이서 e n n i 어, 내가 아니야. 잡지 말고. 어, 좋은 것 같아. 들어볼게요. 네. 오케이 됐다. 어. 준비되면 말해줘. 네. 됐습니다. 네. 말해줘 너의 반쪽을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말 오케이 말해 줘면 조금만 더그 호흡 섞어서 씹어 볼게요. 아. 네. 해 볼게요. 네. 완성하는 거기부터쭉 할게요. 네. 어 좋다 우리워진이내 힘이 불 어, 다 자, 집 한번 해볼게, 일단 네 s a 우리 봐봐 그그원 키로 하는 건가요? 어, 다요. 어. 안 아, 돼. 네. <웃음> say okay, say. Say what? 오! yeah. Say what? Oh oh. oh, oh <티 performers> uh, oh. 완벽했어. <웃음> 네. 네. 아, 잠시만. 어. 네. 네. 네. Say what? 한번 모니터링 해볼게요. 네. 아 신나. 신난다. 좋은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그거지. 에이 y 같은 거 없어? t i n g 이 어! 에이. 에이. 에이. 어! 어! 그렇게 어. 네 네! 네! 네. e s Oh, 어어어 에이! 에이! 이렇게요? h oh, 어어어 어! 들어, 들어. 어 아, 오케이. h oh, oh, o 네. oh, 이 h oh, oh, oh, oh, oh, oh, oh, 나 네. 신난다잉! Pues... ]Mm. 좋아 좋아 신난다잉! 오. 생하습니다아고생습니다감사니다